네 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짜자잔 이런 느낌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 아이콘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말 그대로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아이콘을 가지고 올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이상에는 삽입 버튼을 가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일단 원하는 아이콘 아무거나 가지고 와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어 지하철 이미지라든지 자동차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동차 이미지 지하철 이미지 그리고 뭐마음에 드는 여기 있는 공장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직사각형 도형을 이 아이콘의 모양이 맞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나 더, 여기도 하나 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옮겨주고.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색상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선 없음. 색상을 제가 미리 추출해둔 색상이 하늘색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도 하늘색도 바꿔줄 거고요 모든 색상을 다 하늘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 컨트롤 시프트 c 서식 복사를 한 뒤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면 모든 색상을 한꺼번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서식 복사 붙여넣기는 제 다른 강의를 보면 훨씬 더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것을 다시 그룹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컨트롤 G를 누르셔도 그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 줬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3개만 복사해 줄 거예요. 자, 컨트롤 D 복제를 활용해 볼 건데 컨트롤 D를 누른 뒤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은 뒤에 다시 한번 컨트롤 D, D 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도형만 클릭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도형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길게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길게 마지막 조금 더 길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그래프가 반대가 됐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다 클릭한 다음에 홈탭에 정렬해 가면 여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 맞춤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 줄게요. 텍스트는 그냥 제가 10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글꼴 색상은 그냥 조금 조금 더 밝은 어두운 색으로 해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색상만 바꿔줄 건데요. 좀더 눈에 띄는 색상으로 저는 주황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도형도 단색 채우기 주황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그냥 네모로 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말풍선 모양처럼 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도형을 클릭하신 뒤에 여기 텍스 상자를 클릭하신 뒤에 그리고 서식 도형 편집에 가셔서 여기서 에뭘 클릭을 해볼 거냐면 어 말풍선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 이렇게 해줬더니 오어 동그란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제가 여기 있는 도형으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또 하나의 도형을 그려줄 건데요 어떤 도형을 그릴 거냐면 삽입 도형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 점을 움직이면 모서리가 조금씩 더 접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회전 이렇게 회전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회전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은 조금 더 옥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상자를 따로 입력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따로 입력했어요. 색상도 해주고, 그리고 글꼴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오른쪽으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포 그래픽, 그래프를 완성하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 나 여기 있는 거 그래프 모양을 좀더 바꾸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각형 도형만 줄여주시고,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전체 다 클릭해서 그루파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세 개를 그룹화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그룹화된 개체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왼쪽에서 를 하게,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르륵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그냥 애니메이션 복사 Alt Shift C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것알수 있습니다 볼까요? 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